또돌 치실하자. 치실할 거야? 꽃순이도 치실할 거야? 응. <웃음> 꽃순아, 거의 치실 있어? 응, 꽃돌이 왔어요. 우리 꽃돌이 아 예쁘다, 예쁘다 해야겠다. 여기 눈물 자국이 엄청 많네. 아 예뻐요, 아 예뻐요 할까? 꽃순아 여기 치실 다 나왔는데 이거 치실 이렇게 하는 건데 꽃순 꽃돌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치실 할까? 우리 꽃돌은 치실 잘하지? 음 치실 엄청 잘하지? 아내 치실 엄마 음, 치실인데. 코스나 그거 다 프로젝트 거야. 끊어야겠다. 잠마만 끊어야지. 끊어졌다. 끊었다. 엄청 긴데. 엄청 길어. 코들라 <웃음> 짧은 끈 좋아하는구나 음. 음? 꽃순! 아빠한테 혼난다 꽃순이 아빠한테 혼나 아빠 화난다 음, 꽃돌이가 혼낼거야 너가 가지고 놀거야 코스니 손갈렸어 꽃돌이한테. 꽃돌이가 그랬어, 응. 음, 어, 화나. 아유, 화나. 음, 코스니. 우리 코스니 눈이 엄청 예뻐요 눈이 예쁜 거 보세요. 우리 코스니 예쁜 척. 예쁜 척. 눈이 엄청 예뻐요, 우리 코스님. 엄마 손톱을 라고 있어. 이놈과 신화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표정 왜 그래? 안 되는데. 왜 억울해? 표정 왜 억울해? 음. 뽀뽀. <웃음> 뽀뽀. 음.. 카메라 뽀뽀해줬어요? 꽃순이? 꽃돌이도 여기 뽀뽀해줄래요? 싫어요. <웃음> 눈? 눈, 눈왜 그래? 꽃순이 카메라 뽀뽀! 옳지! 꽃돌이도 카메라 뽀뽀! 옳지! 뽀뽀! 무심한 뽀뽀! 졸려요 엄마 손또 깨물라고 했어요 안돼요 안돼요 엄마 손 안돼 안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꽃돌이랑 꽃순이 엄마 옆으로 오세요 엄마가 양 사료 줄게 양냥이 말고 사료 줄게 사료 이거 줄게 이리와 옆으로 오세요 옆에 옆에 옳지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앉아 이렇게. 오케이, 옳지. 꽃순이 먹고, 꽃돌이 기다렸어. 오, 착해요. 엄청 잘하네. 자, 이제 앉아. 엎드려. 엎드려. 꽃돌이 엎드려. 옳지. 꽃순이 엎드려. 엎드려. 꽃순이 엎드려. 엎드려. 두 마리 다 엎드렸어? 아이고, 이 엄마. 야, 엄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너네 찍기 힘들다. 자, 옳지. 앉아. 옳지, 잘했다. 꽃은이, 음, 꽃돌이. 잘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